마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십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기도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교회를 시작하니까 아연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누워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았어요. 배고픔도 당하고 병들 때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특별히 한국에 김신조 내려왔을 때 거의 죽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활에 어려움 많지요? 아, 그래도 꽤나 영어를 잘한다고 제가 소문 와서 들었는데, 학교에 가서... 단어만 들어오지 문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영문학만 공부한 거예요. 영어를 그래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오늘까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지나왔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다 보면 이제는 아무리 내가 인생을 살아도 50년 이상, 40년 이상, 30년 이상 못삽니다. 예. 100살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데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잘못한 것만 전부 나타나고 불충한 것만 나타나요. 남은 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산 재물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각오를 날마다 하지만 은 저녁때 돌아서 저녁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하루 생활이 그렇게 허전한 허무한 생활 어? 미련한 생활 낭비하는 생활만 하고 하루를 지나 잠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살아가야 살아가 되는데 원하는 것이 있어서 위기에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요? 그럼 기도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내돈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돈 100만 불 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하는 날 예,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어느 누가 백만불 수표 한 장을 탁문 앞에 갖다 놨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18장을 보라고요. 누가 보면 18장. 찾았지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함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풀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희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악한 재판장에 가서 한 과부가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과부가 보잘것은 당시의 과부는 이렇습니다. 구약에 본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그랬지요. 혼자 사는 여자와 어린 고아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해도 되는데 이걸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를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원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원안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봅시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예요? 여기에 딱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만약에 100만 불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 100만 불 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는데 100만 불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 응답이 없었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은 틀렸다. 어? 하나님 내가 성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이 인자가 올때에 세상에 믿음을,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원안을 풀어주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다 풀어주시겠지만은 분명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거기에 조건이 뭐냐 인자가 올때그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는 문제에다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요거 해답을 이따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보면 이 해답이 나옵니다 요걸 넘어가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맞았죠? 어?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어디 성경을 잘못 찾았는가 봐요. 21장 21절 한번 보세요. 가끔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 21장 21절. 21장 21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이 무화과 나무에게, 음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면 다 받아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아멘해요. 예. 자, 성경에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야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으라 두드리아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다 좋은 걸로 받아요 믿습니까? 오케이 아멘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이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가 그 다음 24절 다 같이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게 해당되는 그 구절만 딱 찍어서 읽지 말고 단어 하나 동사 명사 부사 그걸 자세히 따져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헬라의 히브리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은 그것을 원하면 이제 목사님에게 여쭤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말에 그 날에는 그 말이 나와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미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날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올라갈 때와 부활할 때를 이미 예측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의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지금 예측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정치적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 나라를 쳐부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어?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필레오 헬라말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아래 사람처럼 왕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물을 때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해졌는데 제자들은 오순절이 올 때까지 무슨 사랑을 요구했느냐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국무총리 되고 재무장관되고 예? 국방부 장관되고 이것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올 때까지는 영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응, 항상 읽을 때마다 회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에? 자 보자고요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이제는 이사라엘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왜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따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때에 어떤 기쁨이 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기쁨이 충만해요 저희들이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좋은 것이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로 하고 또 넘어가십시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분명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도우를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기서 있습니다. 11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서 저희가 읽는 것을 저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생선과 떡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틀립니까? 본문하고 틀린 게 있죠 여기 본문에는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떡과 생선을 원했어요 그렇죠?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그래서 여기에요. 여러분들 헬라를 안 배워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은 아가돈이라 그래. 요 아가도스. 주격은 아가도스. 아가도스, 아가다, 아가단. 그리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관사를 보면, 그건 예거는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호에토, 투테스토, 토테이토, 톤톤톤, 토이스타, 투타 투스타. 그 뭐냐 그러면 톤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액구사티브, 목적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또 그것만 그런 뜻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이란 말은 반드시 이것을 이것만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톤 아가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 아가돈이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물이 아가돈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날 죽도록 기도해도 첫날을 죽도록 기도해도 안 주시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선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설교 중에 아 내가 감사제를 설교한대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식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다 떼가도 괜찮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보십시오. 여기요. 선물이 뭐냐 그러면 첫째 은혜입니다. 은혜.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 그런데 구원이 왔어요. 근데이 구원은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앞으로 100년만 더 산다 그래도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100년만 더 산다 그래도. 근데 영원한 생명, 죄가 없고 원한이 없고 시비가 없는 하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선물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내 네, 차가 없으니 차 캐딜락을 하나 사 주시오. 왜 네, 당신 선물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선물 하나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선물은 완전히 100% 주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리고 가격을 선물 받을 사람한테 미리 가서 내가 선물 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선물을 가격을 받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선물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가격도 주는 사람 고르는 것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것도 주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선물을 결정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아가돈이니까. 좋은 것이에요. 한 예를 들겠어요. 우리 대니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했어요. 여기 좋은 색이 있으면 결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놈들을 내가 키우면서요. 내 너무 강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울며 불며 고다기스러울때 프람 가지요 프람 그거못 가겠어요 새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교회만 딱 갔다 오면 집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하게 키우는가 내가 마음의 요새는 상당히 후회가 돼요 그데이 애가 친구도 없고 그저 자기 일만 하고 가정생활에 어머니 우리 아들인데도 어머니 부엌 일을 많이 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결혼하면 가정생활은 참 잘하겠다 그런 생각 그래요 근데 이놈이 어렸을 때 내가 이 면도기 있잖아요 쎄 소리 나면서 하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애가 그러니까 안 주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달라는 게 어린 애니까 그래서 백장에 가만히 보니까 맛있는 과자가 있더라고 열어보니까 아. 부엌에 가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면서 이걸 잘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이걸 먹고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아, 생각해 보세요. 면도하는 기계를 달라고 그랬는데 뭘 받았어요? 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면도기가 좋은 것이에요? 과자가 좋은 것이에요? 과자가 좋은 것이에요. 과자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과자를 받았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도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참 신학교 다닐 때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선 가난을 배고픔을 견뎌내는 것이 내 목적이었어요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가난을 견디느냐 기숙사 들어가서 식사비가 한 달에 3천, 4천 원 정도 됐어요. 3천 원, 내지 4천 원.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어, 한 달, 두 달, 두 달, 한석 달이 이제 가까워 와요. 그래서 기숙사비를 내야 돼요. 수십 년, 지금 한 50, 40 년, 50년 가까이 되는구나 벌써요. 7 1년 72년도 72년도를 계산하면 82 92 102 112 120 50년 이 50년 전 엄청난 시간이 흘렀네요 반세기가 그때 당시에 천원이면 대단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원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만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하루에 한끼 먹고 하루에 두끼 먹고 막 먹어도 배가 고픈데 한끼 먹고 하루를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병든 것보다도 뭡니까? 배고픈 서름이 더 하다라는 것을 그때 빼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만원을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을 주십시오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게, 그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무화과나무를 의 원했으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지 치어 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돈만원만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중연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십시오 많은 주십시오 많은 주십시오 많은 주십시오 많은 주십시오 많은 주시오 나중에 이래요 그냥 나오는 소리가 많은 많은 많은 많은 많은 많은 하나님 많은 많은 많은 많은 많은 이게 중연불이지 무슨 너무 예 기도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4일 5일 되니까 혹시 누가 그동안에 누가 뭐 선물이라도 갖다 놨는가? 천원짜리라도 하나 갖다 놨는가? 기수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짝 아무도 몰래. 그럼 밤서랍을 열어봐요. 돈만원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토요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밤 12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이제 기도하고 땡땡 12시 종소리 듣고 내려와서 다 자고 있는데 여기 혹시 누가 만원 가다나는가 책 속에도 뒤져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아무리 뒤져봐야 만원짜리가 없어요 실망해가지고 월요일날 짐 싸고 시골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고 하고 그날 주일날 가서 주일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이 애들 영문도 모르고 제 잘거리고 웃고 이 얘기를 듣고 내 어린이 설 설교 하는 걸 들으면 애들이 막 웃고 그래요. 닭 소리가 저달기 작장에 있으면 <웃음> 하고 하고 네 <웃음> 하고 염소 소리도 내고 그럼 애들이 막 웃고 그렇게 재미에 눈이 동 그래 가지고 날 쳐다보는 그눈 망울을 내려다 보니까 눈물이 핑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자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숙사 사생회를 했어요. 사생회를 했는데 우리 집 사람도 그 압니다. 그이재욱 목사라고 되시는 같은 방에 있었어요. 날보고 한턱 내라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사생 회장이 됐다고 그래요. 나도 없는데 회장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김아무개 목사님이란 분이 그때 전두사 때인데 다그 어, 사람이 사생회 회장 되려고 선거 운동을 하고 다, 다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조금만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그 사람 안 된다고 없지만은 김양주를 뽑자 그래가지고 저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날 보고 한통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한통내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가슴을 쳐이면서 기도해서 많은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도 비참하게 날 보고 한턱 내라고 저저 책장이랑 내거옷이랑 갖다 팔아서 어만 원짜리 어, 뭐야 그때 저 뭡니까 저기 200원 3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그럴 때였습니다. 갖다 팔아 먹고 느이 먹든지 말든지 나혼자그런 불평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날이 딱 됐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사무실로 올라 오라 그래요. 그왜 올라가 이제 지짐 보침 뭐 싸가지고 이제 내려갈까 말까 하는 판인데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일본의 구다와 르노스키의 순수 기독교 문화 전집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마귀가 아, 머리도 더 영리하고 개교도잘뿌리고 출입 속임수도 잘 하는데 가장 단순한 기독교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성도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보호막을 치고 있는 하나님 가, 세상에 흠도 티도 없는 100%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작에 반드시 성도는 승리한다 그 문장이 나와요 자기들이 사생회장 되겠다고 성공 운동하고 뭐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전혀 생각지 않는 김양주가 회장이 됐는데 그 공작을 어떻게 꾸몄느냐 사생회장이 되면 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어, 회장은 정장학금을 받고 회계는 반장학금을 받도록 해서 학교에다가 신청해서 그 허락을 받아놓고 선거운동을 하, 하는 그 공작을 부린 거예요 아 그런데 사세회장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만히 보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무슨 소린인가 그걸 몰랐어요 날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장학금 받기로 공작을 꾸민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김양주 씨는 공부를 잘해야지고 장학금을 받는데 사생 회장이 되면 또 이중장학금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 거날 보고 그러면 기숙사비 면제해 주시오 그랬어요 딱그 말이요 기숙사비 면제해 를 놓고 보니까 1년 동안은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생활하고 공짜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3만 원이 넘어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많은 기도해가지고 보십시오. 사생회장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 원짜리 기도해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3만 원 받은 거예요.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응답.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응답 받아놓고도 못 받은 것처럼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예?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이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성경 구절 한국이,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 보금 11장. 누가 보금 11장. 누가 보금 11장, 11절.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다시 찾았지요? 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주시해 보십시오. 주중 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들은 너무 자기 위주요 너무 셀피시합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합니다 너무 고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사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떡과 생선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것을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제가 신앙 생활을 일 평생 동안 신앙 생활을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순간마다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무슨 보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뭐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구절을 꼭 생각합니다.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돈을 낭비하고 막 써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안 줘요. 그러면서 자식을 책망합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그 속에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중요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게 절보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럽니다. 그때는 영어로 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Education is repeat, repeat, repeating again, again, again. 내가 그렇게 또 강조해요. 교육은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에?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 원대로 하나님께 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백만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백만불을 주세요 백만불 백만불 백만불 한달 동안요 심히 기대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알지 만은 토렌스 중앙 장로교회 부교역자로 제가 일을 할 때에 그때가 한 40년 전인가요? 그럴 때에 그분이 저를 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기도합니까? 내 사업을 하나 열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 열심히 기대해줬어요. 결코 안 됐어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이러더라고요. 아 사업을 하나 열기 위해서 아직 사업 못 얻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도 응답 받았는데요, 집사님. 그러니까 뭘 받았습니까?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사업할 기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 좋은 직장 그냥 다니세요.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공대 그 조선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다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게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 뭐 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랑은 아, 주 복잡합니다. 해 봐서 알지만은 여러분 해 봐서 아시잖아요. 재정문제 다뤄야죠. 사람 다뤄야죠. 사람 조금 기술자가 와서 뭐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겠는데 자꾸만 에? 시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순함에 있어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는 데서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우리 세 아이가 있지만 은한 놈은 회계사고 한, 한 놈은 음식을 잘 다루고 한 놈은 여기 칼텍 저쪽에 어디요? 그 공대를 졸업해 가지고 그 국방성하고 관계된 납품하는 좋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몇 사람 데리고 슈퍼바이서 엔지니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그 엔지니어 하는 놈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위에 놈을 내가 더 사랑해요. 이상하지요. 부모라는 거는요. 그런데도 생긴 거는 쇠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적성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 취미에 맞도록. 예?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요리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사실상. 예? 남이 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쇠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는 일에 취미를 가진 것은 그렇게 달라요. 그... 어. 뭡니까? 엔지니어 하는 놈 뭐냐면 어디서부터 씨, 광고 나오기도 한국말 배우라고 한국말 TV를 틀어놔요 그러면 동양자동차를 아빠 도야자동차 그러고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 기계만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 결국은 공대를 졸업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맞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있는 직업이 뭔가, 그걸 엔조이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그걸 잘 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이거 탤런트입니다. 이거요. 이걸 잘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는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아무리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에또 기도하자 또 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죠 말씀과 기도가 강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강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방편, 특별히 개파신학에서 말하는 은혜방편 강한 거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에 집착해야 돼요. 기도에 집착해야 돼요. 성례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히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강해지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려 들어가요. 돈을 백만불 천만불 억만불 받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때로는 뭔 일이 잘안될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다 싫어요. 오늘 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내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이 잘안 되는 아무리 내 일이 벅찬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으로 들어가면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 때가 올 겁니다 알 때가 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보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지 않겠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떡과 생선 요구했습니다 그나 떡과 생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의 응답은 뭐냐 최종적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성경 읽, 읽었지 않아요? 그날에 그날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가 정치적 메시아 사상 예수님이 왕이 될때 너희가 내가 능력을 받고 로마를 쳐부수고 나서 너희들이 장관하거나 국무총리를 하는 거 너희가 구했지만 이제 소용없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 오순절의 역사야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한결같이 순교할 때 오히려 더한나을 바라보고 기뻐했잖아요 유명한 순교사화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뭔줄 알아요? 순교를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내 목숨 바치는 걸 즐거이 바쳤다 그 말이에요 개파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Sovereign t y of God.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의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잘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못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누가 복음 17장 7절 이걸 설명할 것이 좀 많이 있지만 누가 복음 1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7장 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에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그 주인을 또 수정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칭찬합니까 야 너가 좀 쉬어라 아닙니다 종은 끝까지 종으로서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만 한날에 간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날 때 천사를 보고 저기 천사 왔다 우리 동생이 아버지 빨리 나와서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왜 그러세요 저 한나라에 간다고 손가락으로 그날이 내게도 분명히 닥쳐올 겁니다 불운간에 내일 모레 10년이 하루가 되고 100년이 하루가 되고 1000년이 하루가 되고 그날이 닥쳐올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편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종으로 살면서 밖에서 돌아온 내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종에 위치해서 내가 일을 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다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네, 사랑하는 가족의 식구들과 헤어질 그날이 올 때인데 그올 때를 어떻게 맞이할까 한날에 내 영혼이 육신하고 갈라져 한날, 한날에 갈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내가 기도한 응답 한동안 안해줬어 왜냐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알면서도 내가 너의 기도한 응답을 안 해줬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 위해서 그 응답을 안 해줘서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넌내 아들이야 우리는 일생에 살면서 시간도 장소도 물건도 집도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식하게 전혀 엉뚱하게 때로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을 다 내게 주세요 그런 무식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후배였습니다. 근데 자주 만납니다, 지금도. 한국 땅을, 한국을 자에게 달라는 거요. 그래서 성령운동 하고 있습니다. 제게 도움을 많이 줘요. 꼭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요. 아하, 이 무식한 기도가 이 사람을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무식하게 큰것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떡을 달라마 아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